<웃음> 말랑이 촉감이 너무 좋은 걸? <웃음> 빡빡빡빡빡 빡빡 아유 완전 재밌다 어현동아 그게 뭐야? 이거봐 이거, 이거. 팝 입시라고 하는 건데 완전 재밌어 근데 그렇게 너 재밌어? 말랑... 아 근데 네 말랑이 되게 이쁘다 내 거랑 바꿀래 혹시 거래하자 어 나는 당연히 좋지 응? 그럼 내가 이거 줄게 너도 줘 <웃음> 자, 내 말랑이야. <웃음> 좋아. 여기! <이렇게. 웃음> 오, 이게 부지합이라는 거구나. <웃음> 뽁, 뽁, 뽁. 우와, 너무 재밌다, 이거. 인싸 중구 제일 있어. 트레이디스테라. 어, 김미아님이 제일. 어, 어, 리아야, 안녕. <웃음> 어, 댕댕아, 안녕. 어,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푸시팝 거래한 다음에 푸시팝 하고 있지. <웃음> 어? 푸시팝? 에? 너 설마 핵인사템인 푸시팝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어? 이게 뭔데? 이거 말이야? 이게 누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소리 들려? 어? 진짜 모르는군 아리아는 에이 인싸인 줄 알았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문진이잖아 에? 이, 이게 무슨 인싸템이야 짱 별로다 그런건 잼민이들만 가지고 노는거야 이 잼민아 뭐 잼민이? <웃음> 너도 사실 누르고 싶잖아 아싸야 뭐래? 그런 거 가지고 노는 게더 아싸거든 그 푸시팝인가 뭔가보다 훨씬 재밌는 걸 보여줄게 그래 그래 부럽다 리아야 나는 그냥 푸시팝이나 하고 있을게 <웃음> 음. 음. 누르는 게 뭐가 재밌다고 난더 재밌는 휴대폰 게임 할 거야 아이 재밌다 아이 재밌다 <목소리> 이적감안기모링왜 아이 야 조용히 해 그리고 그걸 돈 주고 사냐어 택배 오면 뽁뽁이 공짜로 주는데 아이, 그런 걸 사는 바보가 있다니 난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 있지 랑잉잉 <목소리> 뭐야 꽤나 재밌어 보이잖아 아니 저기 누르는 건데 뭐가 재밌다고 너 설마 저런 뽁뽁이 같은 게 재밌어 보인다는 건 아니지? 어휴 맞아 어이, 정신 차려 어, 학교 끝나자마자 그냥 p c 방에 가서 컴퓨터 게임이나 해야지 어이, 나 먼저 간다 땡땡아 어, 아싸 리아야 잘가 아 밖에 나오니까 그 뽀뽀기 생각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 에이, 별것도 아닌 걸로 있어 하, 코코라 삥뽕 피시방이 왔으니 재밌는 게임이나 해보실까 어? 어? 에이, 뭐야 에이, 컴퓨터를 켜지도 않고 푸시파만 하고 있다고 어? 어? 친구야, 안녕? 너 설마 인싸템인 푸시팝이 없는 건 아니겠지? 에? 그게 무슨 인싸템이야? 그냥 무지개 뽁뽁이구만! 누를 때마다 들리는 소리와 이 촉감, 너도 한번 느껴봐. 어? 사실 너도 푸시팝이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잖아. 우후우. 그거 하물퉁 눈을 보냈어. 어이 난 남들이 다 하는 거 절대 안할거야우와 어? 푸시팝 종류 엄청 많아. 음, 푸시팝 종류 별로 다 있단다. 한번 쭉 둘러보렴. 오, 후우 어, 그래 그래. 그래. 어이 꼬마 어이, 너도 한번 한번 눌러보지 않을래 촉감이 아주 좋단다 음, 한번 만져봐 오. 어, 어, 어, 어. 와 느낌 완전 좋다 음, 음. 어, 그럼 나도 한번쯤은 어, 눌러볼까 그, 그래 한번쯤은 괜찮겠지 어, 그럼 어디 한번 어어어어 어어 니어니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아 아, 아, 아어어 아, 너너너너너너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도안 봐. 너 얼마나 거 어어 래너 틱톡도 안 보지? 어? 너 틱톡도 틱톡도 안어잖아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는데어 어어 어어 어어 어저 틱톡 왜도먹쳐 집에 왔으니 이제 걱정은 안해도 되겠는걸? 너무 뛰어왔나? 어,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어? 머이 촉감 어, 어, 리아 왔니? 택배에 뽁뽁이가 가득 왔더라고 이거 와서 눌러봐 얼마나 재밌는지 어머오를 멍청해. 어머오를 멍청이야. 어머머머머오오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너머머머머머머머머재민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 어, 어. 어, <웃음> 이, 이 조딩아 이 조, 조딩 너조등이지너 그, 금융 얘기도 모르냐? 뭔데 심술이야 아 오빠도 가지고 놀고 싶은 거지? 에이 재민이야 너 재민이야 똑바로 말좀 들어 똑바로 말좀 들어 진짜 뭐래 한번 누르게 해줄게 재민이가? 아 빨리 나가 안 누를 거면 어 하, <놀람> 다들 이상한 거나 가지고 놀고 있고 저런 거 누르는 거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는데, 참이나 자야지. <웃음> <웃음> <웃음> OK, those 경찰 are.